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혼자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이제 신기한거 엄청 신기한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런거 처음봤어요 처음 보고 처음 길러보는거라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좀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조금 부족할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건 바로 이건데요 자오 바로 이겁니다 우와 엄청 크죠 여러분 와우. 이야 크기에 진짜 크기가 손바닥이 유만하거든요 근데 올라오는 부분 진짜 큽니다 엄청 크고요 오늘 설명할 건 바로 라오스 핏플레임 샌디피즈라는 그런 진해입니다 와 근데 진짜 제가 이거 처음 보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진해 같은 거는 제가 처음 길러보고 우리 처음 보거든요 이런 건외국산진해는 이제 처음 보는 거라서 살짝 꺼려졌는데 와 이게 또 진해는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키워보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다 키우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 무서운 진해를 한번 세팅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제 세팅 준비물을 좀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진짜 간단해요 엄청 간답니다 제일 먼저 사각할수 있는 이런 큰 통이 필요하고요 저는 일단 성체급? 예, 네 엄청 크죠 엄청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큰 통을 좀 준비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재로 바닥재로 이용할 코코피트 일단 바닥재로는 코코피드가 제일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이제 먹이 먹이는 귀뚜라미를 또 많이 쓰더라고요 귀뚜라미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싱싱한 귀뚜라미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체 아주 엄청 크죠 진짜 와 지금 봐도 커요 이 개체는 이렇게 지네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쭈빼기 자 이제 제가 세팅을 하기 전에 간단히 하 개체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 일단 이 개체의 이런 종류 이 개체와 비슷한 종들은 30cm, 25cm 정도 이상으로 자라는 엄청 대형 종입니다. 지네들은 일단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비추하는 그런 종류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엄청 활발하고, 엄청 활발하기도 하고, 이제 또 탈출 본능이 엄청납니다. 조그만 틈만 있어도 이제 엄청 쉽게 탈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멍에 이제 머리만 딱 빠져나오잖아요. 몸이 좀 말랑말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잡을 수가 없겠죠. 진짜 잡기가 어려워요. 이 개체들은.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 는좀 비추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이 개체들은 이제 습도와 온도에 좀 민감한데요. 습도를 좀 잘못 유지를 시켜주시면 진균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진균이 간단히 말하자면 곰팡이예요. 곰팡이. 몸에 생기는 곰팡이인데 그런 곰팡이가 이제 몸 안에 들어오면 하, 그때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개체가 이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또는 한 60% 에서 70% 정도 사이로 해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또 습하게 주시면 진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적당히 해주셔야 됩니다. 적당히 그리고서 온도는 이제 25도에서 26도 저희가 살고 있는 실온 있죠 실온이 딱 적당합니다 실온이 딱 적당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먹이 줄때좀 탈출할 거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거 빼고는 이제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제 자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간단히 세팅을 해볼 건데요 일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통을 열고요 통을 열고 바닥재를 이제 깔아줄 건데요 바닥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코피네를 사용할 거에요 이것도 이제 너무 수분이 많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적당량을 이제 맞춰서 왔는데요 일단은 너무 많이 하면 필요 없어요 한 바닥에 적당히 적당히 한이 정도 자뭐 부족할 것 같아서 더 갖고 오는데 이거 한 봉지가 다 안들어가네요 자, 계속 살짝 흔들어줍니다 너무 많이 하면 필요 없기 때문에 한이 정도만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 쉬워요. 이제 은신처를 좀 깔아주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또 밝은 걸좀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신처를 좀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이 코코넛 은신처를 사용해 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이제 코코넛 은신처. 동화뱀하고 이제 파충류에 좀 많이 쓰이는 거죠. 이런 코코넛 은신처를 이제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렇게 여기다 놓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는 더 필요없어요 더욱 필요없고 개체를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와 일단 개체가 와, 이제 바로 탈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요 오이 혹시 모르니까 핀셋을 준비할게요 핀셋 자오 벌써 탈출하려고 하네 이게 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 여기서 열어야겠네요 여기 안쪽에서 이제 안쪽에서 오 열고 바로 이제 쏟아주도록 할게요 우와 우와 나왔다 나왔다 오자 일단은 오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주고 오, 오 올라오네요 우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 뭐야. 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우와 이거 엄청 큰데요 진짜 통이 작을 정도예요와 나중에 좀더큰 통으로 갈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세팅이 끝났으니까 한번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제가 비뚜라미로 먹이를 한번 줘볼건데 먹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자 그럼 한번 피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일단 피딩을 해줄게요 우와 지금 근데 지금 오씨 나온다 나온다 나올려고 해서 바로 빠르 빠르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오 뭐야 뭐야 뭐, 어 한마리 잡았...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음. 한 마리 물고서 가고 있네요 지금 자,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계속 와 여기 지금 지제물은 지금 물고 보이시죠 이제 와 저기 이렇게 물어 가지고 이제 가서 먹을 것 같습니다. 시딩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안 먹은 개체는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진해를 좀 세팅해 봤는데요 지금 봐도 엄청 커요 진해가. 제가 진의 초보예요. 완전 초보. 생초보. 근데 이것도 지금 지인한테 받아와서 이렇게 세팅을 해본 건데 하... 이게 진를잘 키울 수 있을지 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최대한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진의 영상이 제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에는 좀더 다양한 절주, 다양한 생물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자 그럼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로 다시 돌아오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